이왜 자꾸 쓸데없는 걸 사왔는지 모르겠어 어, 진짜 이거 진짜 신기해 저이 내가... 들렸나봐 근데 별로 진... 신기할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생긴 것부터 진짜 신기해 생긴 거는 그런데 저게 뭐 굳이 돈 주고 살 정도로 이게 뭐 궁금한 정도인가 싶다 되게 혁신적인 뭐 그런 거또 아는 거 흔하게 그냥 뭔가 개발 실패해서 저거 차 자동차 왁스나 만들자 해서 갖고 온고도 이거를 내가 2주를 넘게 기다렸어 아... 아... 그러니까 왜 저걸 기다리냐고 미련하게 사람이 저거를 귀한... 돈 주고 사와가지고 아유... 아유...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사 일단 해야겠다. 될거 2주를 기다리는 거면 그만큼 귀하다는 거다. 소개를 하시죠, 직접. 네. 그러면은. 일단 인사 한 번. 예, 아,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세알라입니다 감독입니다. 자, 또 나왔어요. 카메라 욕심이 은근 있나봐. 감 이렇게 뭘 사와. 자,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보면 은 감독님이 좀 해외 사이트를 자꾸 이리저리 뒤져가지고 새치품 신기한 걸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1편이 망했어요. <웃음> 진짜 쓸모 없었지. 어, 망했는데? <웃음> 그 다음에 한번더 되게 뭐 저희가 더 좋은 아이템을 들고 오겠다 그러더니 또한뭐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2주 이주. 잘한다, 잘했다굿 아, 우리 촬영.. 와, 정말... 2주 동안 기다리는 그 인대가 정말 최고. 아 대단해. 그러니까 아. 나는 구독자 분들에게 <웃음>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에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이왕 보여드리는 거좀 좋은 어, 걸 아니,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써봤어요? 왜 이렇게 편견해가죠 집집에. 여태까지 가져온 게다 집집했어. 어. 여태까지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웃음> 우선 저희가 이런 좀 우리나라에 있는 세제품 말고 이제는 해외에 있는 세제품 좀 신기한 아이템들을 갖고 이제 구매를 해오고 있어요. 뒤에 몇 가지 아이템이 좀더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뭐 저거를 꼭 써야 된다고 우리가 고치학스를 뭐안 쓴지 오래됐다면서 어저 고치학스를 써보자고 와요. 아니 자꾸. 고치 아니요? 고치, 고치, 고치 아니에요? 고치 아니에요. 고치 아니었어요? 아, 어, 뭐, 뭐, 뭐 같아요? 쓰레기 아니, <웃음> <근데 진짜 솔직히 웃음> 아니, 뭐였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거 뭐야.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아 어플 니아 그러니까 어플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질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뭐야? 이게 아, 어... 제품이에요? 맞네, 호떡을... 어플 맞네. 아니 뭘 어플이 알고 호떡 찍을 때 호떡 찍렇게 돌려가지고 다. <웃음> 이야, <이렇게>? 맛있겠다. 야, <웃음> 종이컵 싹담아가지 아, 얼마예요? 소주 한병더 소주 감사합니다. 야, <웃음> 뭐 호떡 찍는 거구만 이거. 뭐랑? 이거랑... 어, 아 구멍 뚫려있네 앞에. 그러네. 그리고 박스. 에머전 음. 타입의 박스에 에머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응 음. 심박하긴 하네 이게 그니까. 왁스러워 저게? 에멀존 타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뚜껑이 닫혀있다가 얘를 열면 이렇게 그냥 빈통이 나옵니다 그거 왜 풀리지? 아이고 원래 이래 아, 왜저래 그거... 잔소리 하지 말고 아 씻어서 다시 쓸수 있게끔 그치 그치. 아, 그치 오 신기하긴 하네 어, 근데 괜찮을까?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웃음> 이렇게 해보니까 <웃음> 너 그런데? 근데 이거 다 쓰면 이거 이제 더이상 못쓰잖아요 못 그럼 못써요 아유 이거, 이거 이거 뭐야? 기존에 있는 우리 어플 가운데 구멍 뚫으면 되는데 그거 1269를 구워! 어, 뭐 아무튼 뭐 해봅시다 근데 이게 참... <웃음> 카 왁스 이렇게 딱... 어, 봐봐요 딱 봐도 근데 위험하게 쇼. 생기겠군 아니 무슨 음. 알약 같은 거들어있어요 뭔가 건데요. 그 박사님들 뒤에 그 있는 에이. 약병들 그런 것 중에 하나 뭐 엄청 무서운 잘못 거 잘못 섞으면 터지는 거뭐 어, 그런 거. 거 심지어 진짜 약봉 좋더라 어 근데 실링도돼 있네요 음. 그 소위가 뜯어야 돼요 전문가 놔두고서 옆에서 아... 어... 이 추운 날에 이 어... 아우 고마워요 <웃음> 그걸 못 들나 안 되더라 아니 딱 빼냐고 야알지 나올래 아스콘 또뚫는거봐이 <웃음> 이 아스콘 이걸로 이이바닥 치매다 그걸로 부사장 딱 하거든요 네. 네. <웃음> 저 혼자 리뷰를 할게요아니 <웃음> 아, <웃음> 어, 혹시 아우 메타 아우 아우 면우 하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그아이고그 아우 아그 아우 아우 아시 아우 뵙겠습니아 여러분. 오늘아 날이 아닌같아 아... 볼게요. 나도 궁금해. 어떻게 나오나. 뭐야? 오 잠깐만. 이거 진짜 요구르트인데 어? 약간 아, 너무 슬. 은데 에멀전보다는. 묽은 건 아닌데. 잠깐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힘들어 준비 끝. 오! 됐어. 바로 써 봅시다. 네. 일단 뭐더 이거 지루해지신다고 빨리 가 보내 앞에 그때 가져요. 본인이 오늘을 리뷰한다 그래 가 우리 뭐빠져 그냥... 있으래. 아, 어. 어 굶... 어차피 우리 어, 못, 못 써. 써 그래, 없어. 나 뭐. 한번 구경해 봐요. 구경. 에이. 어, 야와와 와, 진짜 신박하다. 정말 와이 주를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펌프를 누르면 아오 <웃음> 새똥 싸는 것 같아. 오나좀나 나 지금 그, 그 생각 때문에 <웃음> 좀 짜이 났어 지금 살짝. 얘는 이렇게 표누르는 거. 아이 상태로 아에멀전이었구나 액체가 완전히 물성이 음, 아니네요. 물성이 어, 아니. 오, 너무 방금. 많이 바른 것 같은데요? 아이 이제 펴 발라야죠. 오 어느 세월에 이렇게까지 다 발려요? 이거봐, 발음성은 뭐, 좋아요. 아, 근데... 많이 발랐으니까 그렇긴 하지. 아, 너무 세상이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아, 지금, 음... 일단은, 이거를 중국이란 네. 생행경을 빼고. 아니야, 중국이란 생행경은 아니라 감독님에 대한 생행경이지. 뭐 어떤 다른 나라나, 뭐, 국가 간 뭐. 그... 전혀, 전혀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감독님의 개인적 빨간 글씨로 띄워요. 당구성 표시하고. 쏜다. 쏜 날라봐요? <웃음> 오! 오! 진 진짜... <웃음> 오, 이 대구나, 이게! 세차했다, 재미상승. <웃음> <웃음> 와, 어떻게든 끼어 맞춘다. 언제 딸까요? 지금, 아. 어, 왜 이렇게 많이 또. 여기, 여기 봐요. 아, 이거는 <웃음> 내가 하고 이건 내가 하고 어 이건 내가 한게 아니야. 여기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음, 아니, 아니, 뭔가 발려서 있다. 있는 느낌이 풀바른 것 같아. 오, 어, 그래도. 어, 그래. 그래. 아, 배 도배 풀. 도배풀 느낌, 도배풀 느낌. 이렇게 음. 바르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버핑하면 된대요. 5분을 기다렸다가 엄, 지금 엄청 건조해서 그런데. 시리야? 5분 타이머 맞춰줘. 아니,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뭘. 정확한 얘기를 위하여 난 저런 사람, 사람 싫어 <웃음> 최소 5분에서 10분 줬어요 타임을 그래서 난 오늘 같은 날씨는 5분이면 되겠다 아니 뭐 지금 같은 날는 이미 다 떴구먼 안, 안 굳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늘어난다 여기, 여기가 여기 지금 양이 많이 발려있는데 타월로 이렇게 끌려옵니다 이렇게? 아 오, 이렇게 여긴 이제 날이 난 거야 이제. 이렇게? <웃음> 여기는 이제 <웃음> 닦아도 안닦이지안 <닦지>, 안 닦이지? <웃음> 이거 뒤집어서 2차뽑고 번지는데? 아 나. 여기 진짜 더 발라야 돼 옆을 이렇게 때려 발라야 되니까 하나하나 이거 사고친 거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막. 다 수습을 해줘야 에휴. 되고 참나 진짜 월급 때려줘야 되고 이게 똥도 치워줘야 되고 우리가 아유 다 대박. 이런 제품을 다 회사 돈으로 사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마이너스야 우리는 맞아 근데 이 제품 성능은 안 궁금해요? 어떤 기능이 있어아 그래요? 아, 음, 그거 궁금하긴 해 그거를... 일단 이 제품이 스월 충진도 돼요. 안 됐구먼.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여월다 너무 심한데? 그렇대. 하여튼 네, 돼 그렇다고 하고 약간의 클렌징 기능도 있어요. 클렌징! 어, 어, 이 물질을 지울 수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물때 있다. 어? 물, 이리 와봐물 때, 물 때, 물 때. 네, 이거. 자, 이거 물 때. 자, 물. 봐봐요 잠깐만, 잠깐만. 어 진짜 없어졌네? 아니 좀 덮어져만 보이는 거지, 하냐, 거지 고, 지금 이걸. 이거 어떻게 봐 그거를 아니, 사기꾼 아니야 이 사람 그니까아 <웃음> <아니>, 진짜 <웃음> 진짜 없었어 아니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저봐어 그러네? 그래? 그래? 어 그러네? 그래? 그러네? 그래? 그래? 그래? 너무 가벼움을 떼였어 방금 생긴 거다 네, 내가 아까 손을 이렇게 문지러도 안 했어? 내 침이었나 싶기도 하고 좀 방금은 <웃음> 아니 좀 진짜 좋아요 저 뒤에 가서 제가 아, 가면 그 닦고 계세요 네 처리해요 금방 갈게요 이게 또 <웃음> 여기서는 그러면 이 정도 갖다가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고치학스를 여러분들 찍고 이렇게 이렇게 좀 펴발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야 근데 이이 이 모양은 이쁘다 도넛 모양 나오네 와호떡이요 CD 구웠다 옛날 말로 발리 나쁘진 않네 지금 그러니까 조금 좋네 한번 해봐요 이 위로 좀 해보면 그래도 좋아 음이 어플에 뭐 걸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그게 없어서 진짜 고체를 펴서 발리려면그 나는 느낌들그 뻑뻑한 느낌이랑 좀뭐라 해야 돼? 좀 걸리는 느낌 네. 음. 그게 없어 뭐에어플에 끼어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더잘펴 발라진다 와 발리 땀을 좋다쓸만하지않아 아니요 완전 뭐, 불편해요 뭐 이렇게 뭐야 저 작업성도 안 좋고 아니 뭐야 뭐, 이게 뭐야 이걸돈 주고 사. 뭐양이 음. 진짜 소량 가지고 엄청 많 이게 리기 이게 네 게다가 또 사용하다 보면 이게 어플이또 묻어나잖아. 묻어니까? 이걸로 가지고도 한참을 이거를 이거를 진짜? 별로 아유, 양도 진짜? 엄청 많이 써야 되고 아, 별로 덜리는 느낌도 계속. 오고 어, 뭐고치약스보다 최일한 좋아. 이거. 아니 앞에 내가 버핑 타는데 광도가 옆에 연면하자. 한번만 봐줘. 연면에서 오늘 이게 계속 발려네. 어, 어플, 어플에 묻어있는 걸로만 사용을 해도 진짜 별로다 어플에 사용하는. 아 어플, 어플에 발려있기만 해도. 아이, 진짜 이게... 느낌이 이게 아, 불쾌하다 아, 진짜 그렇게 안 좋아? 거기도 먹어본 놈이 먹은, 먹어본다 했잖아 치그치그치 치그치, 아무거나 아, 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어, 어. 어른들 말이 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여기 버핑할게요 계속 네. 아, 5분 안 지났잖아요 이게 사용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이 상태에서 아, 말라야 돼아 말라야 돼.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처럼 지금 좀 말라서 딱당겼을때 그냥 이렇게 딱 아. 여긴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을 때 닦으면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발랐어요? 아, 많이 나왔어요. <웃음> 얇게 펴 바르고 얇게 펴 바르고 응. 닦게 이렇게 쁘게다 음 닦인다. 아. 아까보다 훨씬 잘닦네 아, 그럼 역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진심이니까. 아 달라 달라. <웃음> 근데 진짜 너무 날광 느낌 아니에요. <웃음> 완전. 아, 그러니까 그냥. 어, 그냥, 아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날광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그러니까 날광 느낌이 맞지. 맞지? 코팅층이 정말 얇게 한층 딱 있어서 소리 진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피막감은 없어요 없어요 어. 제로 제로 뭔가 좀 특징 같은 거 없을까요? 이게 다해요 진짜 아! 이거 특허된 거래요 특허 <웃음> 무슨 특허요? 이 특허 기술이 에멀저를 넣은 상태에서 흔들어도 새지 않는다 그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춤 <웃음> 전생 아니 다는 상관야 될까? 아니 다 받는데 세면 안 되는 우리 거잖아 우리 카티바는 세요? <웃음> 아니면은 뭐 우리 나라에서 판매되는 왁스는 우리 다둘글 뭐, 세다고? 너트코 못내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 그냥 일반 에버오타은뚜껑연 상태에서 흔들면 세잖아요 <웃음> 그럼 뚜껑을 닫은 저한테도 흔들어도 당연히 악스를. 얘는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 그 누르는 이거 그런 아니 아아 아, 아, 진짜, 진짜. 아니, 있었습니까? 살 뜯기는 것 같지 않았어. 아니 없어. 한, 진짜 하나? 1 5오점그나그 그래, 정도 되겠다. 1점오 이점? 이제 약간 너 나의 기준으로 아는구나. 네. 아, 있긴 있어. 있긴 아, 이 있어. 있어. 약간 바퀴벌레 등 만지는 느낌? 아우, 아우, 아우 싫어. 안 <웃음> 싫. <아니, 웃음> 우리 근데 이쪽은. 만져보는 느낌. 느낌? 음 이쪽은 했나요? 거기를 안 했어요 근데 굳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물 뿌려봅시다 아. <웃음> 저기 궁금하지가 않아 더 이상 이 경화는 없어요? 그게? 딱히 없어요 응, 그냥 말르고 닦아내면 끝네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아! 유지 그... 기간 에... 지속기간! 3개월 간다고 합니다 3개월 3개월 좋습니다 근데 아까 그 코팅제 모양새가 자동색이 잘 달라붙어 있... 음, 음. 풀처럼, 딱, 풀처럼 작아... 딱 붙어있을 것,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 <웃음> 괜찮아 내 차잖아 그,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이걸 닦아요 근데 그 상태로 보관하면 돼요 어휴 진짜 엄청나군다 무슨 원리야 야, 어, 게차, 야, 케찹이랑 똑같아 오우, 야, 이거 이거 닦았다. 닦았다. 에헤이 그차 여기에 이렇게 X 자가 있어 이게 잘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조그마하게 구멍이. 그, 그 케첩 해인지 케첩 드시는 분들 하인지 하인지 하인지 케첩은 하인지지. 하인지 아, 드시는 그, 분들이 그거 알지. 하인지지 하인지 무조건. 옛날에 맥도 날드에서 그거 철수할 때가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울었어, 울었어? 나도 울었어. 내가 억짝이 무너졌어 그때. 아 진짜 어떻게 안 되냐고 국민 아. 진짜. 나 엄마한테 막그 막아달라고 막. 어떻게 아. 괜찮네. 다음에 저희가 케찹 리뷰를한번 할게요. 미안하다. 케찹을 자동차에 발랐을 때와 간다티 이렇게 찍어 먹었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여기다 찍어 먹어. 괜찮다. 그, 괜찮네요. 여기다 찍어 먹어. 이거 어떻게 할까? 아, 하이글로시, 하이글로시, 하이글로시 한번 해볼까요? 하이글로시 바르면 안 된다. 뭐? 도장면에만 바르면 뭐 문제 있다니까 이게. 요즘 리코팅제들 다 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어. 약간 플라스틱도 바르지 말라라. 아까 <웃음> 여기 네. 브랜드를 설명해줘야겠어. 아그러네요 네. 브랜드가 베이스어스라는 브랜드인데 얘네가 살짝 샤오미 같아요 샤오미 세차기 샤오미? 아니 진짜 샤오미 같아요 이거 말고도 그냥 핸드폰 충전기만 들고 핸드폰 거치대만 들고 그러니까 세차용품 회사가 아니네요 아 그렇지 아니구나 응. 세차용품에 진심인 게 아니고 이 도구에 진심이었다 그치 아 그러니까 야, 저 약간, 약간 다이소 같은 무선 폴리셔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아요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 준비할게요. 다음 편은 제가 준비할게요. 얼마요? 65,000원. 65,000원? 응. 싸긴 하네. 다음 아이템이 미 제가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감독님 이거 한번 음, 제가 빈 음. 요스를 매길. <웃음> 감독님과는 뭐 <웃음> 다른 퀄리티를? 아니, 자, 저번에도 일본 꺼 있다가 실패했길래 이번에도 제가 일본 꺼이 준비했어요. 네. 아니 왜내 영역을 넘봐? 어마어마해요 진짜! <웃음> 이거 내 영역이야! 근데 같이 하면 좋다 이거 아니었어요 우리 아까 뭐 구독자들을 위해서 뭐 잊어서 자기만 그치 그영싹 그거는 먹어버리려고 특허.. 특허 이거 뭐냐내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 느낌이야! 이건 대체 내 건데 느낌이다! 한번 아, 아, 비딩을 응. 비딩 보러 갑시다! 비딩 볼까요? 그래요 갑시다 중국 어? 왁스가 오늘... 비딩 잘 만든다고? 어우 어, 어, 올라와서 우리가 잘라. 써봤잖아 또 그렇지 어찌 오늘 오세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네차저 아무데나, 아무데나 드세요 마일본배 갈게요 오줌을 살까? 혼내시다 <웃음> <본데스다>? 그럴까? <웃음> <웃음> 뭐하러 깨끗한 물 갖다 해? 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우리 막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재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로 어, 어마어마한 소송 막 국제적 소송 이런 거들어오면 우리 감당 안 되지 않나? 근데 오늘이 이 왁스를 바르면서 제일 재미없어 어, 진짜 뜨뜨미지그라고 아, 거의... 재밌어 보이던데 아까? <웃음> 어, 전혀 전혀 <웃음> 막 장난치고 재밌어 보이던데? 발림성은 좋았어 근데 발림성 안 좋은 왁스들이 뭐가 있냐고 있지 있겨 아니 그지 근데 이 발림성만 좋은 왁스면은 사용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물기가 저 정도면 대부분 발림성이 무조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 그만큼 묽으니까 잘 발리는 건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니지 약간, 약간... MR절의 느낌은 진짜 충진도 좀 돼주고 서울 막그좀 색감도 진짜 확 올려주고. 확 올려주고 무락스의 영역과는 좀 다르게 에멀전 타입은 나와야 된다고 그 끈적거리면서 살짝 그 그렇지 그치, 그치. 고치학스까진 아니더라도 그렇지 무락스보다는 이제 좀더그그 예. 그 중간 경계선 예. 그 어딘가에 있는 막. 그 매력이 달라 매력이 음. 고치학스 매력 무락스 매력 그에멀전의 매력 이거는 뭐 뭐저런 거를 2만 0천원 주고 샀다 그러고 4천 원이래잖아 4천 원 물싸구나 물이랑 싸 4천 원짜리래. 예쁘게 쏴주세요. 네. 아 접어, 접어 접어 접어 접어 <웃음> <웃음> 접어 <웃음> 뭐야 아니, 이거? 아니 <웃음> 코팅이 됐네. 아니 신수 형이었어요 이거? 아니 발수 효과를 내준다고 했는데? 아 다시 아니 아니, 아니 다시 쏴보자. 그래 스 들타서 그런 벌써 쐈어. 아직 경화가 안 됐었나봐. 한 데도 그런가? 많이 다 많이 다 염병 한까요 많이 했다여기로온 저기 온녀. 아, 예. 어? 아니, 근데 <웃음> 어, 튕겨내네, 물을. 이야, 좋다. 이야 그만 쏴. 어, 그만 타 아니 와. 이게 원래 이렇게 친수 형처럼 퍼지면 물이 안 남아야 되거든요? 친수 학수 근데 이봐 <웃음> 물 남은 거 봐요 어, 친수 아니에요 영상에서 어떻게 나와요? 드럽게 나와요 영상에서 발수를 안 보여줘 아, 아, 안 보여줘요? 아, 근데 발수형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아, 네. 그거 알고서 한 거잖아? 이건 네. 나도 궁금하니까 <웃음> 좋아요 이리, 이럴 줄 몰랐지 아, 물에 튕겨내 뭐, 비딩 같은 게 그러니까 생기네 코팅은 된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비딩은 아니지만 유럽!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 전혀! 어디 끼워지어눌렀워데 마지막으로 한 넣읍시다! 응, 잡나다 안 나와? 안 돼, 안 돼. <웃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뭐, 아니, 뭐 유럽 쪽에 맞는 뭐? 아니, 유럽 사람들도 싫어해요. <웃음> 내가 말실수 이거를 말실수 제대로 했는데. 그냥 재미로 바르는 용도인가? 그 아, 아, 아, 케이스가 케이스 2만 3천 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 이 회사에서 어. 와 이거 만들면 진짜 대박이다, 케이스를. 케이스를 만들면 대박인데 아, 근데 이걸 이대로 팔기에는 왁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왁스 이렇게 급하게 만든 거야. 원래 <웃음> 세차용품 음.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저 그냥 대충 어디서 레시피 주워 들어 가지고 이게 렇 발라 보니까 광 나는 거 어, 같기도 어, 하고 뭐라 그러면서 예. 내가 만든 거지. 다른 애들은 어떻게 파나 이다가. <웃음> 어? 이려 여기 파는 건 이걸 좋다. 이거다. 넣어야지 <웃음> 근데 여기서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매번 고체 학습을 찍어서 바르고가 번거롭지 않느냐. 그게 번거롭나? 아니, 아,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으면 그 번거롭지 않냐. 그냥 입 대고 팍 하고 먹을 수 있어요. 맞네. <웃음> 그런 느낌이잖아. 아, 맞, 맞네. 그러면은 요의그 약품만 따로 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안 팔아요. 아그러 이거를 또쓸 거면은 또이 반제품을 다 사야 돼. 그때는 양손으로 하는 거야. <웃음> 아우 <아유>, 추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빠르게 마무리 줘야 될것 같아. 요할 <웃음> 말이 없어. 오늘 안 그래도 비와 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저 양반이. 아유 우리 세할랑못 맞췄어요. 이, 이게 더 리뷰성 저기 저기다 저기. 잘함 잘함. 고생겼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아이템은. 재밌어요. 어, 진짜 재밌긴 해요. 영상이. 하보면은 조금만 더 신기한 게 필요해요. 진짜 조금만 더 신박하고 좀더 신기한. 그잖아. 아, 그런 느낌. 방금 튀겼어. 막 뜨거운 기름에 막 방금 튀겼는데 차가워. 방금 먹으면 막 차가워 음식이. 와. 그런 느낌이어야 된다 이거지. 아, 마무리하시죠. 제가 다음에 그 일본에서 진짜 신박한 맛있이 있거든요. 얼마? 그럼 근데 그 브랜드는 유명한 브랜드예요. 유명한 브랜드고 비싸요. 어, 이게 더 길이 된 거. 아니 나는. 회사돈 말고 내돈으로. 그 그러니까. 비싼 거야. 여기저기서 막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이렇게 접근성 좋은 거는 잘 찾으면 숨은 보석이잖아. 근데 숨은 보석이 아니잖아. 그래. 그러네. 그러니까 잘 찾으면. 아니, 다, 왜 이렇게 너도 따시려 그래. 너네. 이번 니 이번에 빨리 근데 집에 가니까 추워 죽겠는데. 되게 재미없었어. 아니 마른데. 그 저도 맞다 그래 그냥 숨은 보석도 아니고. 아니 그래, 그래, 집에 가서 잘 아니 줘서. 이, 이 제품 하나에만 딱 포스를 맞추지 말고 네. 여기서 오늘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다른 아이템들이 적정성 좋은 아이템들이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 그러 구독자분들도 엄청 좋은 정보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일단은 뭐 사막의 오각시스를 좀 찾듯이 다음에도 우리나라 준비된 거 없죠? 있어요 있어요? 있을 걸? 뭐좀 내놓을 만한 소스 있어요? 아니 저기 마이크 여기 달려있어요 아, <웃음> 야, 카톡을 해요 뭐야? <웃음> 아니 <뭐요>? 이거 다음에도 좀좀 <웃음> 어, 신박한 톡이래. 세차용품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될지언정 눈으로 근데... 보기에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왜 그래요? 제 카메라도 말썽이잖아요 뭐... 왁스 때문에 저래 왁스 때문에 아이고. 이거 봐 카메라 도 고장났잖아 지금. 이거 이거 부르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웃음> 진짜 와, 진짜 개망했다 멋있다. 이거 진짜. 너무 춥다. 안다. 아니, <웃음> 아, 티슈보다 더안 좋은 거 어떡하냐고. 아니, 왜 낮에 세차를 하든가, 왜 추울 때 꺼내고. 아니 티슈보단 발수가 나왔어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